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고 감사원 메일에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서 감사원 측에 메일을 반송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직접 발언을 하신는 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울부간 사람에 대해서 총격까지 가하고 그것도 시신까지 태웠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북측이. 지금 이제 뭐 북한의 상황은 어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좀 어렵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좀 절치부심하고 있는 걸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거기에 연거,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책의 일환이다.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음, 시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웃음> 어, 현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해역에서 있을 걸로 보이지는데 해역에 있다는 것은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끌고 들어간 거나 그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아마 때문에... 거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 때 포로한테도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총격을 가하고 뭐 사망하고 이, 이게 뭐한 한... 6시간, 7시간... 그게 상황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악화된 거죠? 저희도 이렇게 그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 로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7시간 동안 쳐다보면서 뭐 했어요? 눈그 뜨고 보고 있다가 밤에 어, 저 기름 붓고, 저 시신을 훼손하네. 그때 놀래가지고 3시간 후에, 딱 정확하게 3시간 후에,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닙니까? 결과는 쪽은 이렇게 됐지만 거기서 구조되어서 어, 이렇게 통화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를 밟을 걸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네를 북쪽에 실종자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럼 그때 유엔을 통해서 통보를 하든 했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의문이 생길 텐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어, 지금 뭐 통신선이 에, 우리 그 그 이제 남아있는 게 유엔사 군정위에 있는 그 통신선이 남아있어서 그걸 가지고 통보를 해서 북한 해외급을 갔다는 징후가 있는데 그 관련 사항을 통보해달라고 하고 북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반응은 없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오늘 내놓은 것은 강력 규탄하고 어, 해명을 하라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어,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어, 그 재발 방지가 될수 있도록 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이 사건은요 살인한 거에 살인 강력 규탄 정도 갖고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북한이 한 만행은 제가 봤을 때는 427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군사 합의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원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문을 전부 한 번씩 살펴봤는데 조문 그 조항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9.19 군사 합의에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평가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2조 1항을 잠깐 읽어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똑같이 9.19 합의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판문점 선언은 위배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거기 정신에도 같이 위배된 거. 아니, 문구대로 보면 여기 어, 어긋나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나 국방부나 브리핑하면서 경고성 발언만 하는 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추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너무 부족하십니다. 너무 부족하십니다. 오 이대준 씨 피격 다음 날인 9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 회의 뒤 서욱 당시 국방부장관이 군 첩보 보고서 예순 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론입니다. 당시 담당 실무자가 퇴근한 상태였는데 새벽에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삭제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서전 장관을 오늘 소환한 검찰도 이 부분을 주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전 장관은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일 뿐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국정원도 같은 날 새벽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박지원 당시 원장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이 월북 가능성을 신중하게 봤지만 관계장관 회의 뒤 월북으로 판단을 바꾼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이씨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고 했지만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여부는 국방부 등의 자료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CCTV 사각지역에서 슬리퍼가 발견됐다는 것도 슬리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형 부유물에 의지해 월북했다는 것도 부유물로 쓸수 있는 물체가 발견되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멍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이제 갖고 있었다.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서. 감사원은 이 씨가 북측의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감청정보에 대해서도 이 씨가 처음엔 답변을 회피하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봤습니다.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고 감사원 메일에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서 감사원 측에 메일을 방송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직접 발언을 하시는 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만일이 평정합니다. 성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기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또 대인 무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엄정한 불기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가